고점 골든벨! 지우는 박지우 뽑아요 박지오 지... 이름 잘 썼나? 박지우 사랑해? 엄마 내가 사랑한다빠사랑 사랑해, 오 <웃음> 아, 오빠 사랑해, 아니 아니 오빠 사랑해, 오빠 사랑해, 오빠 사랑이 오빠 사랑 사랑해, 사랑해, 아? 잘나 박지우